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새로운 맵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어떤 맵이냐 아이월드냐 이제 여기 이제 일본분이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있고요 이제 제목 제목으로 이제 유튜브 제목에 이름이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여기 저도 처음 오기 때문에 보니까 이 보이드라고 사쿠라가 그러니까 벚꽃 우리나라로 말하면 벚꽃이 있고 이게 한 이거 88.89 메가바이트 거였거든요 자 이제 이게 시간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뒤로 이렇게 시간이 이제 3 60분 24시간 이 날씨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벗겨요 이제 낮으로 이렇게 저녁 딱 좋당하죠?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, 이제. 여기서 써 있는데, 이거는, 오, 오, 거울. 거울이 있는데, 음, 좋긴 해요. 오, 그래도, 이야, 자, 이제 한 방씩, 한방 해볼까나. 이제 이쪽으로부터 가볼게요. 아, 이렇게 이제 놀이, 뭐 이런 게 있네. 있네요. 저는 영어를 포기해서 그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알면은 는데 일본어도 히라가나에도 어찌어찌겠지만, 가타카나라서 음, 하여튼, 이제 다운 여기로, 오, 여기 이제 한 1인가? 뭐지? 한 아, 1인? 오, 아, 뭔지는 모르겠다. 오, 이렇게 옹청 같은 오 이렇게 있는데 오 포탈 지하는 포탈이네요 음 이제 여기는 온천 가오 온천이네 온천 하 따끈따끈 아 진짜 따뜻한 기분니다 오와 어, 이건 뭐지? 뭔지 모르겠지만 오 밝기 오. 거울 오 이렇게 오 좋네요 자 이제 요거는 여기는 이제 아 이게 이제 복꽃이구나 이게 앉을 수도 있고 오오 오, 이걸 갖고 다닐 수도 있구나 오 아, 이게 이제 봄, 여름, 그니까, 오, 저기 있다. 이게, 아, 이게 여름이라면 저긴 봄이구나. 아닌가? 가을인가? 하여튼, 이렇게 생길 거, 의자. 오, 좋다, 좋다. 음료수, 그거, 크, 와인까지 이런 거 있다, 다 있네. 의자도 없고. 아, 진 수영장 같은 것처럼, 이제, 오. 오,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. 오. 근데 여긴 떨어지는 거니까, 안 가는 게추천할게 떨어져도 좋은 사람은 가도 되고오 이제 캠프 버이어 처럼 오~! 분위기 낼수 있어 좋은데 여기? 오... 역시 일본이 이런 거 문화 쪽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보단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좋아요 마음껏 오 여기 카메라 같은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오오오 오, 뭐. 어머나 세상에 아 이제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네 어... 자 이제 여기로 한번 가 요건 뭐지? 이렇게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방 방이구나 여기가 아 이제 여기도 불이 밝아야 되는데 이건가? 하여튼 요거는 그 영상 그거 아까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거랑 똑같네요 이제, 이제 링크를 해서 하는거 같아요 이제 VOD로요 오 어, 근데 요거는 어 여기 널 똑같네 근데 깜깜해서 그런지 잘 안보이네요 그죠안지이 요렇게 해요 오 뭔가 있는데 깜깜해서 그런지 아 맞. 어. 여기있다. 아, 이거는 밝기가 안된것 같다. 이렇게 나오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나오는데, 아까운 것으로 돌아왔네요. 자, 이제 밝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왠지 밝기 이렇게 했으니까, 자. 자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제 채널 링크에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고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빠이빠이